네, 안녕하세요. 퍼퍼이트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제어문 어, 제어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if문 아니면 if-else문을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음, 제어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중간에 다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입력한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계속 다 나눠질 때이 if문이라는 것을 어, 사용하게 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예제로 듣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 가지고 그냥 계속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score라는 것을 이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입력을 받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int에서 i n p u t 해서 성적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었죠 입력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값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어를 하고 싶은데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90이다 그러면은 합격 아니면은 이제 뭐 80이다 그러면은 불합격 뭐 이런식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f 스코어가 기준점을 한 70점으로 줄까요? 70점. 예, 70보다 크거나 작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불합격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불합격을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아, 집보다 크는큰거요 크는 크면은 합격이었죠. 합격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lse 문으로 해 가지고 else를 할때 우리가 스코어보다 예, 그아니구나그 우리가 요거 이에. 예, 이게 예. 어, 70 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는70 보다 작으면 무조건 불합격 입니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 if exam 이라고 해 가지고요 example로 저희가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다가 파이썬3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력을 다 했어요. 음, 그러면은 한번 잘 되는가 한번 볼까요? 성적을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80이라고 있냐면은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한60 정도로 주면은 이제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음, 되셨죠? 네. 그래서 간단하죠? if, 그 다음에 else. 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if else라고 해가지고요. else if죠. l s e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제어문을 좀더더 더 이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그냐면은이 중간 중간에 이 중간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이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70점이 70점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또 여기다가 더 분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뭐, A학점, B학점, C학점, 아니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뭐,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요걸로 if를 하나로만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if, else, 아니, else if죠. else if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if, 아니면 if else, 저도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좀 잘못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 언어나 파이썬이냐 다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좀 문법이 조금 조금 사용하는 거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좀 섞이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썬 같은 걸 elif, 근데 elif라고 다 쓰고 el, elif라고 이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적을 저희가 성적을 어 이제, 성적을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다 똑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80점, 90점이라고 해요. 90점. 90점이라고 했을 때, 요건 이제 A등급이죠. 보통 A약점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A약점이라는 것이 조금 더더 나은 것 같아서, A약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else가 아니고 elseif인데, 우리가 if라고, 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If else가 스코어가 80보다 크면 은 프린트 그 다음에 비약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음그 다음에 이제 else라고 해가지고 else는 C약점이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0점이다 라고 하면은 비약점이겠죠 80보다 크고 근데 90보다는 크지가 않겠죠 자 요거를 처리하면은 이제 70이라고 한다면은 c 약점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서 90이라고 하면은 a 약점이라고 정상적으로 다 나왔죠 네 예, 정상적으로 다 나온거다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값들이 이제 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를 if라는 뭐 구분으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if라 한번 고쳐볼까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if로 하면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90이라고 두면은 A약점이다, B약점이라고 동시에 나와요. 왜 그냐면은 러 얘도 if가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이라고 두면은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else if라는 것은 얘가 내부적으로 아, 이 이상 처리하고 난 뒤에 else if 그외라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앞에 이렇게 음, 띄어내요 구분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은 이제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까지 띄어졌으면 탭을 한번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스페이스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가지고, 대충 맞춰요. 지금 현재, 대충 맞은 것 같지만은, 정상적으로 치면은, 앞에 안, 떨어져 있죠? 요만큼이에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되네요, 또. 좀 신기하네요. 잠시만 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블럭이나 그런 것들이, 안 맞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안 맞다고 나와 있죠. 자 한번 좀 볼게요. 하나 한 칸만 띄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한칸 정도는 되네요. 한칸 정도 되는데 자 요것을 이제 조금 더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부문으로 떨어지는 것들, 이제 입프에서 이렇게 한 칸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를 만약 이렇게 안 띄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다가, 이제 앞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전골로 가셔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에선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탭 하나하고 같거든요 크기가요 탭 하나 아니면 스페이스 네개 정도 크기예요 이거요 이 크기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네개 아니면 탭 하나입니다 탭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어, 맞춰 주셔야 돼요 예,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일부 발생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맞춰 주시면서 가시야만이 나중에 프로그램 하실 때 그런 여러가지 변수들을 어, 여러분들이 어,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은 요거 되게 많이 달라요 마, 많이 틀려요 음, 틀려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질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갑자기 안 돌아가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 보면 은 띄어쓰기 때문에 예, 격제 띄어쓰기 잘안돼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자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썸이나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제작할 수 있나요 예, 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성적 같은 경우나 입력하는 것들을 뭐 여러가지 받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어, 이제 뭐 국어나 뭐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예, 국어 성적, 예, 국어 성적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스코어 2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i n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을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어, 하고요 세과목만 입력을 할까요 네, 세과목만 그래서 어 이쪽 엔터 치시면은 세번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수학성적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썸예 스코어 썸이죠 스코어 썸 같은 경우에는 어 스코어 예 스코어 1 플러스 스코어 2 플러스 스코어 3 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것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때 이제 반복문이 반복문, 반복문을 어, 배우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리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어, 그것을 어,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AVG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코어, 스코어 썸을 이제 3으로 나눈 값이 평균값이겠죠. 예, 평균값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평균값을 나눈 것들이 이제 90점이면은 뭐 A약점 총총총 총 90점이 뭐 A약점, B약점, C약점 뭐 점수를 나누는지. 그래서 아니면은 통과되었다. 뭐 아니면은 뭐 불합격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균값이라는 것썸이 아니고 평균값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 평균값이 이제 뭐 80이다. 이게 전체 내용 한 것들 우리가 하나의 그 점수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어 평균값으로 어 우리가 이제 패스나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통과입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else라고 하던지 아니면 else if를 또좀더더 더 어뭐재시험입니다뭐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합격 불, 불합격 예 불합격입니다. 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시험을 하게 되죠. 좀 뭔가 좀 암울하죠. 만들다 보니까요. 암울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0점 90점 85점 딱 차면은 네 예, 스코어 데임이 없다고 합니다. 잘못했죠. SC 5월 2 SC 예, 월2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아까처럼 그전처럼 이야기했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음, 왜 그냥 거기서는 예,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변수 같은 경우도 여기다 선언하면 뒤에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이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에디터로 나중에는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 90뭐80 이렇게 입력하면은 또안 됐다 <웃음> 뭐 틀렸죠? 예, 스코어가 아니고 스코어 스코어 AVG죠. AVG가 요겁다 80이다. 정신이 없습니다. 90, 90, 80하면은 통과입니다. 예, 그 점수가 90, 90, 80이면은 뭐한 85, 6 정도 나오겠죠. 예,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통과. 그러면 제대로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만들었기 때문에 예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리스트 방식이나 그런것들을 이용해서 뭐 s 뭐 if문을 하고 같이 조인 해서도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 두개를좀 조인을 해서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닫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현재 녹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나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꼭 실습을 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닫으시고요.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커. 우리가 여러분들 축구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게임 같은 거를 하나 좀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좀 해볼까요? 축구 게임 같은 거요. 그래서, 어, 사커라고 하는 것겠습니다 예. 네. 사커라고 하나 만들 거고요. 음. 저희가, 파이썬 어디갔죠? 파이썬, 바이썬바이썬자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게임을 이제 하나 좀 만들 건데 음, 축구 게임 같은 경우는 옵션즈라고 해가지고 하나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배열면요냐 왼쪽, 그 다음에 중앙, 음, 중앙, 오른쪽, 네, 오른쪽 이렇게 저희가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골키파 예, 골키파가 초이스를 할 겁니다. 초이스를 할 거고요. 초이스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것을 함수를 또 배우시게 될 거냐. 요 어, 저희가 랜덤 함수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랜덤이요. 그래서 랜덤 초이스라고 하는데 이 초이스를 옵션 중에서 우리가 랜덤 초이, 랜덤으로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돌리도록 할까요 아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임이 랜덤이라는 것이 디파인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예, 랜덤 초이스예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임포트를 해서 랜덤이라는 것을 한번 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프린트 초이스를 한번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결과부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초이스 하면 오른쪽 다시 초이스하면은 오른쪽에 오른쪽만 나오네요. 네, 왼쪽, 네, 중앙 중앙보다는 오른쪽, 네, 중앙은 한 번도 안 나오죠. 네, 오른쪽.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페널티 페널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페널티 할때 가운데 좀 많이 있진 않죠. 그래서 중앙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랜덤 값으로 이, 이 안에 있는 리스트 값에서 랜덤으로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import random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왜 사용했냐면요. 어, 이 아래 에 있는 이 rand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어, 모듈입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중에서 random이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random은 이 안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어, 하나 얘가 알아서 컴퓨터가 그 확률에 따라서 선택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꼭 확률이란 것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막 얘네들이 선택을 랜덤을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요. 음,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초이스를 어,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유저가 선택하는 거 유저 초이스라고 할까요 아니 유저라고 할까요 유저가 초이스 유저가 이제 선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풋을 이제 어디를 예, 어디를 어, 수비에 수비를 할까요 중앙으로 공격을 할까요 어디를 예, 수비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게되네요 어디를 수비하겠습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골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이렇게 가운데 이제 그 패널티킥 같은 거 이렇게 할때 가고 이렇게 골키퍼가 이렇게 있죠 그림 되게 못 괴러요 골키퍼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찰지 여기로 찰지 여기로 찰지 몰라요 근데 골키퍼 입장에서는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예 하나 선택을 해야 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몸을 날려 가지고 날리면은 하나 선택하면 얘가 혹시나 오른쪽 치면은 맞게 되는 거죠 그게 페널티킥이죠 예, 그래서 페러티킹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네, 어디로칠지 우선 감을 그냥 잡고 해야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품은 그러면은 초이스, 초이스가 지금 현재 어, 이 초이스 값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나오겠죠. 그래서 초이스라는 것이 유저가 선택한 거하고 같다.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맞는 걸 성공했다는 거죠. 예, 맞는 것을 성공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else 문에서 프린트에서 하면은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킥이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실패했으나 좀 나쁜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 아, 우리가 공격이 예,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아, 펠티 공격이 수비가 성공했습니다라고 하고 이건 페르테키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자죠. 공격이죠. 페르테키 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여러분들 코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 그 화면을 정지하고요. 요것들을 이해하신 대로 코딩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이제 문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자열이 여기도 똑같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예,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중앙, 왼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것들 나중에 만약 하신다면은 그럼 별도로 또 이제 요것을 코딩을 더 집어 넣어야 겠죠 네 그래서 옵션지의 첫번째는 뭐 1번이다 이렇게 또 지정을 해주고 뒤에서는 1번 2번 3번 누르게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어,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이렇게 중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페르티기기 성공이 됐대요 틀렸다는 거죠 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왼쪽 보면 펠트키 성공됐대요. 예, 맞는 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예, 수비가 성공됐죠. 세 예, 번만에 막았습니다. 세 예, 번만에 막았어.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우리 배운 게 뭐죠? a 포트 랜덤이라는 것을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방식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제어문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들 함수들이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이제 옵션들을 이제 음 여기다가 이제 메뉴를 메뉴를 열다 집어 넣겠죠? 어떤 여러분들이 도구들을 만들면은 그 메뉴들을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뉴에서 만약 내가 1번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뭐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 2번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 2번 메뉴에 맞게 어떤 기능들을 함수들을 실행하라라고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자동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자동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나 이제 여러 가지 반복문이 반복문, 반복문 예,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